네, 안녕하세요. 배우 엄지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Save the Children의 제6회 아동권리 영화제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아동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동권리 영화제 Save the Children에서 특별히 선정한 영화들을 관람하시고 또 다양한 패널들과 함께하는 시네마토크도 즐겨주십시오. 올해 영화제는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에서 상영됩니다. 올해 특별히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담은 영화에 마음이 움직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세이브 더 칠드런의 아동관리 영화제 지금 만나러 와주세요.